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들려? 어 들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왜스레쉬안 했어? 제가 스레쉬 뺏어갔잖아 어 아, 졌다 <웃음> <웃음> 화이팅 줄리아 아자이라 화이팅 뭐야 할머 딩고가 왜 보통이야 제발 조심해 뭐야 너 정전으로 가 <웃음> 믿는데 괜찮지? 정전아 <웃음> 장난하나 <웃음> 아, 팬들이 너 너무 되게 신경 쓰이는 것같다는데 <웃음> 방송 키고 있는 걸. 아 신경 안 쓰이진 않지. 욕한 번만 해달래. <웃음> <웃음> 뭐야? 내가 형 이겨주려면 벨코즈 해야겠다. 아. 나? <웃음> 야, 아. 나는 잘했어. 내가 이상했어. 내가 2, <웃음> 2 5분 해야겠는데 이집다보니 <웃음> 이가 없다. 이가 없어. 뭐 미드에서 뭘 하기도 전에 뭐 게임이 끝나버리니 뭐. 달, 아, 이걸 또 질려 이걸 질려니 좋았고. 이걸 또질련이 먹는다고? 아유 맛있어라. <웃음> 야이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질련이 여기서 뺐고. 아니 딩거 뭐야? <웃음> 딩거가 뭐가 뭐가 아니라 형이 키운 딩건데. 어, 어, 뭐 <웃음> <웃음> 아니 뭘 내가 키워 <웃음> 야 내가 뭘 키워 지금 여기서 뭐? 준수는 틀린만안 한다고? <웃음> 여기 기 어? 글룩한다 글룩한다 준수 죽었어 아니 여러분들 준수 죽었어 뭐라고 할말 있으면 해봐 지금은 또할말 없지? 뭐야 아아 끝난 것 같다 이거 <웃음> 야너뭐나열번게 하... 하려고 나한테 하자고 한 거야? <웃음> 야, 나 그렇게 못한 거 없잖아! 왜 자꾸 바텀 차이! 이 씨. <웃음> 서포 차이 진짜! 아, 아니 뭐를 알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.. 뭐야 저 시청자들 무시하는 거야? <웃음>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! 지금 전 <웃음> 라인이 나 빼고 다 터졌는데 127이면 오히려 잘한 거지? 237이었는데? <웃음> 형은 오히려 야이게그 상태에서 237이었는데다 이거 그러니까 서포시 일단 KDA를. 아니 그걸 떠나서 쓸데없는 짓거리를안 했다니까. <웃음> 알았어 내가 벨코지 해서 그냥 이겨줄게. 아아아아쓸이 세발락지 <웃음> 같은 애가 준수예요. 어 뭐야? 아니 그럴거면왜 굳이 그걸 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싸우던가. 좀 차분히 해주면 안 돼? 게임 좀? 아니 얘오염 없는 짓거리 하잖아 <웃음> 왜 아니 원딜 들이왜 이래? 저 왜? 저 ㅈ ㄴ 왜 하는 거야? 아 스트레스 받아 형 버텨주기만 해뭐 하려고 하지 마까불지마 <웃음> <까물지 마, 웃음> 진짜! 말뭐하려 <웃음> <웃음> 버티기만 해 진짜 내가 알았을 아서 테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마 이기려고 하지 마 까물지 마라 <웃음> 진짜 야야 방금 마... 아야 나는 잘했잖아 귀여워라 그냥 비난 거지 전면해가지고딱 했는데 할 건데 지금 화낼 때 됐는데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지 너답찍안잖아 그걸 내가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실수를 하고 싶었겠어 기회인데 진짜 파이크 올라간다 파이크 오, 나이스. 나 나이스. 아, 나이스. 오 나이스. 야, 나이스. 드디어 버렸네. 아, <웃음> 아, 아. 나이스. <웃음> 드디어 버렸네. <벌> <웃음> 나 좋아. 이번에는 그래도 라인적으로 전 라인이 다 좋아서 이기어이번자다다 응, 주자. 가 갑동무정, 동무정, 잡다잡다 잡아라! 와, 우리 무리 빼빼빼빼. 무리, 무리. 아깝다. 무리하는 게낫 같은데? 잡아, 그렇지. 아, 초식했었어야 되는데. 잡았다, 오, 그렇지. 이제 나이스. 준수 아, 너 빼는 게 낫지 않아? 오, 아, 몰라, 몰라. 과연. 아, 자, 방금 바텀은 사실...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텀은 한 마디 내가 조금 피드백을 해봐도 될까요? 아니 샤샤라 좀 부탁할게. 방금 <웃음> 초시기로 살았잖아. 그러면 어? 아무 아, 아. 형이 만약 초시기로 오케이 확인 살았잖아. 아무도 안 죽었어. 오케이 <웃음> 아니 이런 그... <웃음> 오 oh, 나이스 nice. 방금 또 하나 두번째 해줬고 흐흫 야아!! 해줄때도 해준다고 칭찬해 주잖아 해줄때도 해주, 해준다고 칭찬해 주잖아 칭찬을 해줘도 뭐라 고 그러네 와아 wow. oh. oh. 굿오아 역시 세발락진가? 형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 <웃음> <웃음> 형이 모르는 계산의 그 길계산의 <웃음> 세계가 <웃음> 있다고 <웃음> 오 이제 센스 아. 나이아와 이번에 세 번째 하나 있고 또어 온다 온다 온다 아, 아 뭐야 방금 킬 뭐야 n i c 나수스수 방독! 아 저기 다딱 뜬데 너 마이가드 복병이긴 하다 <웃음> 아왜 <너> 귀여운 척해! <웃음> 어이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또또 렌터 도마, 렌터 줘. 렌터, 아 렌터를 주고 머리 가야지! 아 렌터를 주고 뭐 형! 아니 형 렌터를 주고 전로 가야지 나한워 아 렌터리였다가 죽고 형이 일로 도망가야지. 왜 렌터리 의미가 뭐가 있어. 공박밖에 거의. 죽어지려고. 아하. 아, 나나나 렌터. 아씨. 잡아 잡으면 돼. 하나 잡아. 아나 풀인데. 아, 나... 아... 렌터리 없었나요? 바로키. 아 렌터 일로 주려고 는데 네가 일로 넘어갔어. 아, 그냥 주면 내가 그로 넘어가지 무조건 W를 그냥 어떻게든 가까이 주지. 그냥 마이가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잘한다 그냥 마이가. 다이야이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벌써 그냥 날이 바라 완전 잘해. 그러니까. 25킬 했어 25킬. 그러니까 마이가 혼자 게임. 내가 벨코지가 조금 네가 엄청 잘 컸는데 저 마이가 너무 빡세겠네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. 한 명이 0.5인분이니까. <웃음> 아 <웃음> 진짜 그저. 말도 안돼 소리 하지 말라고 이씨. 왜.. 아형 왜.. 나형 얘기한 거 아닌데 왜.. 뭐 찔려서 그러는 거야? 아니 내가 0.5인분이라고.. 하아.. 저 원딜을 누가요? 오, 내가 가야겠다.. 아.. 씨.. 아 그럼 또 싸우잖아! <웃음> 아니 그냥 이건 말안 할게 왜냐면 어차피 딱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오오.. 제가 욕 빠질 할게요 너 스트레스 안받겠냐 아니, 맞아, 알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서 누가 원대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사람? 아니, 저는 어차피 <웃음> 고 형님한테 많이 맞아서. <웃음> <웃음> 너네 방송감 좋다, 진짜. 와우, 컴온! 나이스! 어. 뭔가 나이스! 어차피답변한 같은데? 와우! 이가딱서포트 차이가 딱 맞지. 느껴졌지? <웃음> 야, 여기서 어느 부분이서포트 차이야, 또? 우리가 강겨져 있는데 어떻게 가자나 나 미드가 딱 먼저 와줘도 어? 서폿이 딱안왔주니까 여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야. 여기까지 만할해옷 <웃음> 가져 봇. 아, 맞음요. 아, 이게. 아니, 봇가져라고 얘기해 줘도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? <웃음> 얘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야, 보 절대 가지 마. <웃음> 아, 아, 오면 뭐 좋긴 하지. 아, 어어빼 아, 아. 어? 아, 나구 살려줘. 구 없어 구 없어. 이거 잡았다. 잡아 이거를. 어, 이여야빼빼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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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, 욕으로? 와! 오오! 야! 가지고기 지워야겠다. 가지고 지워야겠다? 아이, 답답함. 아, 제발. 좀, 적당히 해. 왔다, 왔다, 왔다. 안녕. 아! 아! 아. 니를 아! 아... 먼저 건건거 맞아? 버그 버그, 버그. 아, 요즘 LCK 막 서버 이상하더니. 이것도, 이런 것도 있네요. 음. 아, 버그 였네 방금. 버그 요새 버그 버그. 많히네요 버그는 무슨 개뿐. 개프를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할까요? 플래시 있 플래시 있어. 고. <웃음> 야, 내심 받았다. 아닌 것 같아. 아, 다 받은 거 같은데? 아, 아까. <웃음> 도망가! 와! 와! <웃음> <이따! 웃음> 아, 아, 그그 아니 진현이 자기만 쓰는 거. 아니 얘는 알아서 할 거야. 아니 이제 오자라 진현이 쿡을 자기한테만 쓰고. 자기, 아니. 자, 자, 아니 야내나 내가 물렸을 때는 나한테 써야 돼. 알았어. 안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싸먹혔잖아 방금. 박스 쳐기 빨리. 쟤들 와서 겠 쟤. 나이스 굿. 나이스. 굿. 나이스 그렇지 니가 완전 이겼다 완전 이겼다 뭐하냐 와.. 저, 저, 저렇게 아.. 어, 당황, 저거 잡았잡았잡았끝 나이스 놀저방어지미것 같아 방금 거 진짜 인정 박처님 <웃음> 날, 날 평가하지 마 <웃음> 진짜 나이스 니가 날 평가하지 말라고 박수 한번 쳐줘 와나 나 평가하지 마 제발 부탁할게. 좋습니다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왜 이겼는데 기분이 겁나 찜찜하냐? <웃음> <아니었어? 웃음> 와, 이번 만큼은 서포 차이. 인사. 음. 어, 인사 한 번만 해줘. 여러분들 인사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받으세요. 네. 어 oh.